일단 생존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식량부터 찾아야겠어. 와 무인도인데도 꽤 넓네, 신기하다. 와 예쁘다. 구조는 오기나는 걸까? 괜찮아. 좀 있으면 누가 올 테니까 조금만 버티자. 엄마 보고 싶다. 이런 데에 동굴이 있네? 이건 못 참지! 어? 나가는 길이 어디였지? 우린 이제 끝장이야. 구조 따윈 오지 않을 거야. 어, 이거 예전에 다큐에서 먹어도 되는 버섯이라고 본것 같은데, 먹어볼까? 미안 크크크 장난치다가, 그만, 다시 지어놓으면 되잖아.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안에 완성한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조금만 기다리면 구조가 올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